미스트로 특별공연 리뷰와 그 때의 분위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TV. 안녕하세요 이감독입니다. 이번 영상은 작년 12월 워컬 시어터에서 했었던 SK텔레콤 T 아너스 테이블 미스트로 특별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의 성격은 SK텔레콤을 3 0년 이상 쓴 충성 고객들을 특별히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공연도 보여주는 그런 행사인데요. 제가 특정 통신 업체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다가 리뷰를 하기 위해서 특정 통신 회사를 언급하는 거니까 양해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신사 중에 s k 텔레콤의 30명 이상 가입자들이 약 13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 외에 플러스 한명더 자기 혼자 말고 배우자나 가족, 연인 이든 동반자 한명더 포함해서 두 분이 함께 다정하게 워클 호텔에서 제공되는 8덟 코스의 요리를 드시고 콘서트도 즐기는 좋은 행사라고볼수 있어요. 그때 콘서트에 출연진들은 미스트롯오인방 외에 이선희, 이문세, 홍진영, 신승훈도 참여했습니다. 어쨌든 꿋꿋하게 30년 이상 뭐든 열심히 하든지 뭐 아님 무엇을 쓴다면 생각지도 않는 행운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2014년부터 SK텔레콤 고객행사에 참여해왔는데요. 안 그래도 그때 개인적으로 미스트로 공연을 보고 싶었던 와중에 자연스럽게 일도 하면서 그녀들의 콘서트도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통 저 같은 경우에 12월에 행사가 많고 일도 바빠서 개인적으로 문화생활 하기가 어려운데 딱 좋은 기회가된 거죠. 그 당시엔 내일의 미스트로 전국 투어 청춘 시즌2 기간으로 출연진들은 안양 공연을 막 끝내고 여기 찍고 이틀 후에 대구로 가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요. 인기가 뭐 공연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좋아서 가는 곳마다 대박 행진이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12월 20일 금요일 워크시어터에 런치타임 디너타임 2회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1,000명 이상의 관객들이 입장해서 1시간 정도의 식사 타임을 갖고 경품 추첨 후 MC는 딩동이라고 각종 행사와 쇼케이스에 유명한 사회자이자 MC계의 유재석이라 별칭을 가진 딩동이 사회를 맡았는데요 그가 현재 미스토로 투어 공연에도 전체 사회를 맡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공연장 분장실 문장 몇 군데에 딩동 스티커를 붙여 놓고 갔는데 딩동씨 시간날 때 와서 스티커 좀 띄고 가요 응? 내가 떼야 되겠어? 자 무대 세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 틀은 그대로 놔두고 LED 화면 영상을 바꾸고 아치 세트 좀바어서 이문세 나오는 T 멤버십 테이블 무대, 마마무 선미 나오는 오페스타 무대, 이선희 홍진영 신성훈 무대까지 동일한 세트를 같이 썼어요 가수 출연 순서는 박성현, 숙행, 홍자, 정미애, 송가인 순인데요. 끝에 미스트롯 미선진 순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송가인을 마지막 순서로 공연의 클라이막스 대미를 장식하려고 배정것 같습니다. 뭐 전국 투어도 비슷하다고 하네요. 먼저 가수의 소개 영상이 나오고 노래 한곡 하고 멘트하고 노래 두곡 하고 멘트하고 이런 식인데요. 박성현씨는 숭아, 산도 아가씨, 몰래한사랑, 옆집누나 순으로 귀여운 스타일로 비타민처럼 노래를 불렀고 수행씨는 영순이, 날보러와요 파스터프, 하니, 아모파티 아리랑 이게 섞은 메들리 순으로 노래를 선보였는데 제가 볼땐 이미지도 그렇고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락스타일 창곡을 구사하니까 소찬이 필도좀 나고 하여튼 분위기 잘띄우더라고요 그리고 홍자씨는 빨간색 무대의상을 입고 나와서 여기요 이렇게 살아 사랑, 참, 메들리 순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조용한 발라드 위주의 노래가 잘 어울리고 음색도 맑더라고요. 예전에 앨범 내고 가수 활동을 한 적도 있는지라 성격도 얌전하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곡들을 많이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자, 미스토리에서 아깝게 2등을 한 실력파 가수 정미 씨는 헐헐헐, 꿀맛, 뭐, 달타령, 심미아리, 강원도 섞은 그 메들리 쓰리랑 순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듣다 보면 이선희 선배님 창법이 느껴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제 히든싱어에서 이선희 모창가수로 나올 정도로 이선희씨랑 똑같이 노래를 불렀고 며칠 전엔 복면가왕에서도 나오더라고요 2005년 전국노래자랑에서 우승할 만큼 노래실력은 검증돼 있었는데 기획사에서 가수 데뷔를 준비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은 다둥이 엄마가 되었고 잊혀질 뻔한 가수의 꿈을 뒤늦게 미스트롯을 통해 이룬거죠. 자 출연진 모두가 공연 중간에 객석으로 내려가 관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정미 씨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객석에서 관객들에게 가깝게 밀착해서 노래를 부르고 사진도 찍고 춤도 추고 제일 팬 서비스를 자르는 가수였어요. 이제뭐 스타 됐지. 자 마지막으로 미스트롯의 진 1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송가인 씨가 무명 배우 한마은 대동강 정말 좋았네. 처녀 백사공, 농도산 엘리지 홍도에 울지마라 섞인 메들리 그 순으로 뜨거운 무대를 보여줬는데 송가인씨가 등장해서 노래를 부르면 어르신들이 감동을 받아서 막 울라고 해 목소리에 한이 맺혀있다고 할까요?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기인에 가까워 그녀의 어머니를 꼭 닮아서 그런지 판소리 삐래다 한 맺힌 목소리로 영혼을 울리잖아 또 멘트도 잘해요 송가인이 아버지 어머니 만수부강 하시없어서막 그립보면 어르신들이 막구어 분다니까 어르신들이 주문이 있는 거다 꺼내 줄것 같아 이번에 신곡 나온 거 가인이어라 했잖아 가인 가이, 가인이어라 빠빠라빠빠라빠라빠라뭐그 노래 신하잖아 뭐 어르신들이 다 따라 하잖아 제가 들어보니까 노래 다좋더라고요미스트롯때 부른 노래도 괜찮고 신곡들도 다 듣기 좋아요 TV프로그램 미우새의 어머니들이 왜 다들 서로 며느리 삼겠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자 그녀들의 노래가 다 끝나고 마지막엔 출연진 가수 모두 다 같이 나와서 신나게 남행열차, 여행을 떠나요 등 선배들의 히트곡 메들리를 부르고 미스트로 무대는 막이 내립니다 자 그때 공연을 관람한 어르신들은 춤추고 사진 찍고 엄청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자기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추억을 만들었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더구만 이게 말효도 선물이지 자몇년 전까지만 해도 트로트 뽕짝 장르는 인기가 없어서 트로트 가수들이 돈을 내고 무대에 올라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없었는데 미스트로 프로그램이 트로트가 다시 뜨고 이정들에게 사랑받는 장르가 되도록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스터트롯도 인기들이 방송되고 있어요. 지금은 인기도 많고 화려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미스트로 출신의 가수들이지만 오랜 시간 무명 시절로 고생도 많이 하고 서러움도 많았던 그녀들입니다. 소심 잃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길 바라며 항상 사랑받는 가수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TV.